잠깐만, 요 책이 <웃음> 어디 있냐? 깃털과 펜. 어디 갔어? 덜, 과 펜. 뭐야, 가, 포, 포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쳐줄까? 25.51.72.37 한 다음에, 12842, 맞지? 이렇게. 그대로 복사. 어, 그렇게 돼 있어. 복수술 해보자, 그래. 내가 방어벽을 설정해서 놔두는가? 방어벽 내려볼까? 아, 방어벽 내려야 돼. 이거 포트로 하려면. 응. 옛날에 내 기억이 맞다며. 방어벽, 방어벽을 다시 세워놨거든. 그 걸릴까봐. 어, 어, 참, 참여됐는데. 참여됐네. 오 이거 바꾸냐? 나 이, 옛날에 나 이거 그대로였다 야 그거 어디갔냐 뭐가 나 펜이 없어졌다 안보인다 마크에 그러면 책이 필요한데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 그림자가 끊으면 되지 응. 뭐 끊는게 내가 안걸릴 것 네, 같아 어비털과 네. 펜이란 걸 타야겠다 잠깐만. 여기 있는 거 복사가 안돼네요 그리고 이게 그뭐 인도맵이가 응. 뭐 스폰포인트를 스폰포인트를 0으로 바꾸라 스폰포인트를 0으로 바꾸래. 뭐라고? 줘봐. 알아어 되겠지 뭐지 여기 스폰 포인트 해놓고 그거 그거 꺼줄까? 뭐? B? 아니 그거 B는 내려, 내리면 좋지 그거 인벤 세이브 켜줄게 어 나쁘지 않지 하고 그 폭발 방지도 해줄게 아 어, 그게 뭐? 이제 이런, 그냥 이런데서 다 되나? 1,2D 음. 음. 받을 필요 없고 좋노? 목, 그리프티, 보스 됐어. 완벽합니다. 상자 안 뺍시다, 그냥. 내리자, 이거, 밀. 그냥 합시다. 네. 도전까지 다닐 필요 없어. 아, 도전까지 일단, 나무 켤까요? 네, 캡시다 아, 아, 보트만 안 들어갔고, 저, 가,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이, 잘 자란, 이, 잘 흐르는 게, 대주고. 나무 캔다? 천둥치고 네. 네. 네. <웃음> 난리 났는데 집붙여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동굴에서 사줘 그냥 나도 옆에서 좀 태워 요, 요모가 놔야 된다 어, 다시 심어야 되니까 맞다 근데 요새, 뭐지? 나뭇잎 부서지네짝대기로 오, 개고걸됐네 어. 아, 그니까 내 목소리가 크다고? 아니, 그 게임 소리, 천둥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비 그친 것 같은데. 어, 아, 야, 비는 천둥이 <웃음> 미친 놈이. 조용해진 척 하다가 갑자기 저런온다 원래 그렇지. 노목 하나 얻었다. 어. 아무 때나 심어 놓자. <웃음> 짝대기 진짜 나오네. 어. 아니, 사과도 떨어지긴 나쁜 것 같아. 이거 정글남뭔가 아니, 그럼 답나는데 원래 대생겼었나 묘목이 바뀌었다. 어, 좀 테스트, 길어진 것 같아. 텍스가 많이 바뀌었어. 이거 세개 순데. 돌이만들테니어이 네 돌고깽이 만들준비나 해라 오케이 나무고깽이로 니가 돌을 캐야지 어 그래. 캤다 3개 줄게 니 네, 네 나무 좀 들고있으니까 네 바로 돌고 만들어라 오케이 아 심지어 막대기 나왔다 나무 캐다가 어 막대기 좀 그거야? 근데 나 막대기가 모자란데 몇개?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도있다 여기도있다 여기 어 그래 거기 쭈웠나 어디갔노? 여기여기 아, 여기, 여기. 나, 나, 잠깐만 나이 새끼 좀 버리고 올게 필요없는 년 <웃음> 나무 어디 심을까? 어. 야 이거 부력이라는게 생겼다 나무가 아무데나 확인 야야 야, 주변에 어디 천두, 벼락만 왔나 본데? 근데 벼락도 떨어지네 이제 어, 어. 막 폭발해서 들렸잖아 대박이네 왜 이렇게 고퀄됐는데 근데 원래 그랬다 내가 이걸 많이 안 하긴 했는가 보다 아 벼락 칠때한 번씩 터지더라 크리퍼 맞으면 그거 된다 이거를아 잠깐만 씨앗 나왔는데 씨앗은 나중에 진짜 아 근데 지금 망한게 있다 앞에 안 왜? 보여. 밝기, 밝기. 난배 타고 나가. 아, 야, 저 위에 수박 있는데. 저 앞에 건물 있는데, 난 저기가 너무 궁금한데. 집게리아처럼 생겼다. 어디? 집게리아? 저 그러니까. 앞에. 아니 스폰지가 햄버거 만들고 있을 거야. 이거 그냥 다 나무로 바꾸면 되지. 어. 보트 만들까, 그냥? 야 이거 이 봉우리 기분 나쁜데 그냥 뗄까? 어 떼자 일단 <웃음> 보트 타고, 보트 타고 갔다올게 응 같이 갈래? 어 갈래? 이거, 이것만 떼서 가자 <웃음> 미쳤네 간척사업 <한쪽> 해야지 <웃음> 어 밑에 해초 이런게 생겼구나 응 해초로 걸음 만들 수 있어 걸음 통해서 그래 고퀄 게임이는아 이제 계단 사이에도 물 설치해도 물 들어간지 계단같이 조금 짜, 작은 틈에도음물 샌디 걸로도 진짜 좋아졌다 게임 완 지켰는데 뭔가 렉 걸리더라고 근데 그두분 때문에 망했지 게임 나, 나 내가 나내 배동 하나 만들어줘 배조합법, 바뀌었나, 안 안다. 그, 대 그대로 해. 아, 그대로 해봐. 이거 부딪혀 안 깨지네? 안 깨진다. 확인, 건내 그 구도가 너무 에바였다. 어디, 어디, 어디 가는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집길이야 있다, 이거. 어. 집게일이야, 아니까. 그러니까. 헤헤헤. <웃음> 아니, 오야 부패할 때어 이게. 어떻게 올라가니? 어. 막 부서. 아 부수면 되는구나. 어? 너무 단단한데. 이거 배 같은데? 배라고. 어. 여보. <웃음> 밑에 약간... 나무 있다. 야 이거 배네. 밑에 가라앉았네. 아 난파선이네. 들어가 볼래? 상자 상자 상자. 철개철개철개철개 철개, 철개, 철개. 청검석 철개 철개 경험치 종이 종이 오! 종이 종이 아씨 난왜 이런거 밖에 없어 숨숨숨숨 숨, 숨, 숨. 여기 무, 무, 무, 문 같은 데다 잘 이용해서 숨 쉬면 된다 난왜 이런거 밖에 없냐 근데 야여기와봐성훈이 요런 데서 숨 쉬면 되지 일단 숨 쉬러 나왔다가. 이겨 겨 서로. 범킨 종이 종이 종이 신발 종이 오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내가, 내가 을게야 여기서 숨와 이거 리얼인데 당근 먹을게요 이거. 오케이. 아, <웃음> 당근 몇 개는 남겨놔라. 아 심어야 된데 얼추 다한것 같은데. 딴 데로 가볼래. 아이 재밌네 나쁘게 하는 애들다 애, 저기 가보자 뭐야 배가 갑자기 존나 느린데 아,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집인가 누가 화려한 것인 후... 이게 후진이 원래 늦나? <웃음> 어 오케이, 아이 잘 가고 있네 이거 앞 전진하고 회전만 이용해서 어디 가지? 갈 데가 없어 잠깐만 이거 디스코드 빨간색 마크 준 다음에 있게 어디 있어? 어디 가지? 백스핀 그냥 우리 집 들어갈까? 가자 저 우리 집이냐 근데 <웃음> 어떻게 이걸 집게 되어볼 로 수가 있지 스리가 맞는거 야이가 뭐야 야야 요 밑에 있는 야 물안에 있어 쟤네, 쟤네들 뭐야 개 쏜다 물안에 뭐가 있어 뭐야 저기 스킬레톤 스킬렛 말타는데 야 도망가 야 여기 홍수 났다 어 잠깐만 아야여기 원래 이런 데가 있었냐 어디? 여기 물이 나오는데 어어어 어, 어. 아까 그랬다 막을까? 여기는 물... 일단 철개가 8개 있거든? 됐다, 어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곡괭이 만들자 일단은 상자 안에다가 다 넣어놓을게 응, 음, 돌로 난 칼도 만들란다 가죽 장화는 이거 누가 해라 알았다, 어, 화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야얘 올랐다 얘 올랐다 정말? 응? 이셨구나게으이아 됐다 잡았어 이제 뭐 해야 되나? 밭 갈까? 어... 몰라 나 해초 뜯어 먹을래 안되네 해초 안에 켈프 있다 아 우리 저 위에 저기 뭐 이상한 거솟아 올라 있는데 저기 가 볼래? 어디? 뒤쪽 편에 우리 방금 g k 리앞 뒤편에 가보자. 여기 여기. 양귀비 필레니 혹시? 아니야 양귀비는 냄새가 진하대. 냄새가 진하나. 그러니까 약이 약이 그러니까. 많이 쓰지. 저 GD. 봉긋한데. 이거 니도 해라. GD도 이거 아니었어요. 노래 못 썼다. <웃음> 어 여기 여기. 야, 약간 기분 나쁜데 이거. 들어가 보자. 야, 여기 남파선인데 이거. 또. 야, 야, 죽어, 죽어, 죽는다. 아! 아! 어, 야. 나 찔려서 죽었다. 오, 오. 잠깐만. 어차피 인벤세이비가. 잠깐만, 내 배. 오! 물 <웃음> 빠져서 죽었다. 야, 우리 배를 잃었다. 아야다몇개 몇 챙겼다, 템. 다행이네. 뭐챙겨둬 <웃음> 넣어놓을게 아이고 이거하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 <웃음> 몇몇개더 남았는데? 야, 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던지자 <웃음> 뭔데? 정식이모라야 야, 아무도 안 들었다 <웃음> 뭐야 야 사기당했다 우리 <웃음> 아야 양동이나 만들까 그냥 뭐. 어 양동이 만들어고 일단 무한물 만든 다음에 철계 다른데서 구하자 야 물이 널렸는데 맞네. 아, 이거 못 캐는 물일 수도 있다, 이거. 어... 목욕할래? 안... 아니. 땜밀어줄까 아니. 아, 이거, 여기, 풀밭을 다 밀어 부자세 마을 운동이다, 세 마을 운동. <웃음> 야, 그 노래도 저, 저작권 있나? 아니. 대마을운동이다 양계비가왜 이리 많노 여기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 했다 망했다 동굴안까지 미어붙다 다 밀었나? 다 밀고 있어, 뒤쪽. 이제 섬에 간첩 싸우고 시작하자. 이거 아이템 물에 빠져도 되지. 다시 또 올라간다. 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 줄어갈 필요 없구나, 이제. 응. 사탕수수도 캤는데, 나? 뭐야? 잘못 했나보다 응. 내가 붙여놓은 걸걸대원이 어. 빵꾸난.. 빵꾸난 데 없는데 뭐야? 어, 뭐야. 돌고래 새끼야. 칼로 죽 돌고래도 있나? 어. 봐봐. 여기 있다. 우리 도둑 시간에 안 변나? 돌고래 눈물이라고 있는데. 미... 일로와너일로와 <웃음> 바로 포경이다 너는. 저기 <웃음> 여기. 이게 새끼야. 포경했다. <웃음> <폭염했다. 웃음> <웃음> 이거 해초는 먹을 수 있는 거가? 아, 걸음. 아니, 나중에 구워볼까? 잠깐만. 너 나한테 갱이를 줄 사람? 갱이 <웃음> <깡이> 만들래? <웃음> 막대기 하나만. 구해올게. 어, 나무 잘안는데 아이씨. 나, 그럼 나 나무갱이 만들게. 우리 나무 많다. 나무 부자다. 아, 돌로 만들자. 야, 그럼, 일단은. 아, 굳이 이렇게 했으면, 뭔가, 뭔가 쟁가하는 느낌 나게끔, 이렇게 아, 그냥. 나무는 그 목탄 만들자, 몇 개. 얘도 쟁가하는 느낌 안 나나, 이거? 뭔쟁아 젠... 이거.. <웃음> 문어뜨리죠 애가 튼튼하네 아 이거 좀, 좀 나, 나중에 없애자. 나 없애자 저나확 밀어보고 근데 오케이 <웃음> 네가 돌고래 포기한다고 이거 해초 얼마만 많이 떠냈노 이거 <웃음> 다주소 뿌려 얘 갱이질 그냥 겁나 갈게4곱파기사제 응. 몰라 그냥 되는대로 하자 아이 퀄리티 왜 이렇게 좋으셨노 이거 야 빨리 밟으면 안되고 이거 어그 정도만 해보자 24개 근데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봐 된다 된다 아 여기 수박도 심을 거다 여기 수박, 그럼 끝 그럼 끄트머리에는 수박이나 호박 호박이 없다 호박 아까 있어 상자 안에 봐봐 오케이 밭을 어, 하나 더 만들자 이 모양 호박밭을 따로 만들까? 어, 뭐, 따로 만들자. 그게 낫겠다. 이거 밀자. 삽도 만들까? 돌고리 새끼, 이 죽여보자. 우리 하느님이 주신 튼튼한 손바닥이 있다, 이거. 음. 몰라. 칼로, 칼로 죽일래. 몰라. 뭐야? 어떤 새끼야? 저 새끼인데. <웃음> 여기 농민 봉기라 놨다. 큰 났네. 야, 야, 숨어. 아, 괜찮다. 다, 다시 싸움 된다. 어디 갔노? 야, 니, 저거 좀 죽이고 올게, 전년 어. 야, 뼈다귀 얻었다. 잡았다. 야. 응. 여기다가 침대 만들려, 나중에. 나중에 화살 좀 만들어가지고 돌고리 다쏴 죽여보자 저 새끼 너 어. 시끄럽다 안 데다 이 새끼야 누가 양귀비를 바닷물에 던졌어 나 침실도 만들었다 봐라 어디? 석탄인데 밑에 저거 좀 배우자 횃포를 8개 만들고 야 지도 있는데 이거 한번 펼쳐볼까? 펼쳐봐 없다 뭐 버릴 거다 이거 쓰레기 이래 지어놓으니까 너무 산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산소로 하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갈래? 야 동굴이 깊다 깁동이가 깁동 응. 자갈도 있으니까, 라이터 만들어서 다 지져버렸네. 이거 리소스팩, 이거 리소스팩 니가 깐 거야? 어? 기본으로 있는 건가? 뭐가? 리소스팩. 와, 씨발, 크리퍼다. 어, 피해 없어. 어, 나 우리 집 터진 줄. 아, 여기 캬. 호박 있다. 근데 누가 파먹은 놓고 하기도. <웃음> 이거 만들게 이거. 응. 바로 찾았는데. 어, 지도 나왔는데 뭐야? 어, 그 내가 버렸다. 들고 다니게 내가. 쓰레기다. 이게 바로 쓰레기다. 버스... 쓰레기들버섯도택스 좀. 적... 야야, 김동이다 여기. 개개 깊어, 야. 내려와. 기다려봐. 아, 음. 그래도 우리 임시 거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만들어놨거든. 나중에 올라와서 한 발이. 시 좀비가 더블. 뼈다귀 9개 일단 바로 해먹을 수 있는 수박부터 키우자 수박 좀 따줘 오, 왜, 이렇게 빡, 왜 이렇게 빨리 커 이거 내가 뼈, 뼈다귀 뿌렸다 마약 가구 뼈다귀 해도 원래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세번 뿌렸다 안에 넣어놓긴 안에 간척 사업 하나. 야, 여기 다 반쪽 나아 줘. 감자 신때 저거. 감자랑 당근. 민성. <웃음> 아, 내 주변에도 민성이 많다. 맞다. 그 호박 있잖아. 그걸로 바뀌었지. 뭐. 그, 이제 일반 호박 나온다.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뭐 파져 있었다. 이거 뭐. 아, 재고랜턴. 응. 아, 재고랜드 말고, 그냥 호박이. 이제는 파진 호박으로 바뀌었다, 그게. 당근도 다심어뿌죠 야, 진짜. 진짜 집 좋다, 여기. 다들 살고 싶어서 안달난다니까 응. <웃음> 간척할까? 응응. 응. 어, 어디로? 어디까지? 간척? 이쪽다묵자 다 그냥 이 주변 흙 줄까? 12개 있는 거흙 많다 나 뭐한 게 있어? 나 12개 더 해라 나동굴 가서 갈까? 좀 하고 올게. 아니다 그냥 우리 바로 철도 철구기 만들래. 나 철도 새기 구해놨다. 아이 돌구기 후져서 못 쓰겠다. 진화해야 되나? 어. 야 모래밭은 그럼 남겨두고 음. 어디로 간척 시킬까? 절로요쪽편 밭 있는 편 이쪽 다무보자 명지가? 응절 많이 캐서 올게요 갔다올 소. 야, 내가 수박 자랐다 아, 나중에 해놓을게 내겠다 수박이랑 당근 키우는 게 나을걸 자. 감자 먹기가 편하니 어. <웃음> 감자 구워 먹을 까 아니면 한 번씩 독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이, 간척하려면 해초도 켜야 되고, 지금. 나, 나, 나, 나, 나 실수로 토치, 어, 버튼 만들 뻔 했다. 아, 옛날에 버튼 60개 샀거 기억나네. 실수로 버튼 뭐 막대기 만들어 그랬나육 응. 60개 만들어 갖고 야, 그리퍼 터트려도 된게막 피해가 1도 없어 어얘이 이 밑에는 다음 간척을 위해서 약간 맞다. 이 난이도 보통으로 해놨다. <웃음> 응. 여기 동굴이 엄청 깊어. 그냥 먹고 살기 편하라고 해 놓는가 같다. 너무 너무 편해졌는데. 철도 많아. 우리 옷도 입을 수 있겠다. 잘하면. 야 간척사업 진짜 성공이네 성공했다고. 삽, 나 삽질하고 있을게 응.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야철 많다 난 미드 되겠다 설마 다이아까지 나오겠나 위험할 뻔했다. 아우, 숨이야. 에탄 엄청... 엄청 넓네. 맵이 넓다. 석탄 지금 안 캐요 면 나중에 안될것 같으니까. 뼈다이었다 칼을 만져놔라. 찰칼이라도. 내 아! 이제 금도 나온다. 금 나와라도 없다. 이 금은 몇쓸 데가 없다. 지금. 나중에 그흙집 돌집으로 바꾸자. <웃음> 얘네도 진화하나? 응. 꼭 진화해야지, 당연히. 어, 좋다. 혹시 대리석 필요하나, 그러면? 야, 야, 간척하다가, 응. <웃음> 흙 파고 있는데 밑에 물새노. 오, 짜노. 골 때리네. 야, 물새면 큰일 난다. 옛날에 우리 집물 샜는데 그러니까 아 좀비다 뭐 이리 있겠어 아스킬리턴 오 물쓴다 물쓴다 쉬워서 <웃음> 하자 음식만들기차니까나 <웃음> <웃음> 바닥 밑에 있는 흙다 캔다? 응다 캐뿌라 그거 그냥. 그냥 어 시멘트로 막 들이부으라 지..여기 집안이 약하다 하나 시멘트에 그것도 톱밥도 섞어서 뿌려뿌려어 여긴 빵꾸 뚫면안 되겠다. 나, 나 우리 식량도 톱밥 넣어서 양 볼리 는데 <웃음> 뭐, 햄스터임 음. <웃음> 햄스터도, 뭐? 햄스터도 그런 건안 먹는다. <웃음> 톱밥에서 놀면 노, 놀았지. 똥 싸는 데지 어와요 <웃음> <웃음> 밑에는 애들이 들깨 오르릉 되네. 오이 물 샌다. 일단... 나좀 와봐. 밑에 밑에 심각할 거다. 심각하다고. <웃음> 아니 내가 흙을 다 캐놨거든? 대리석 필요하나. 뭐 나중에 상황 보호. 레드 스톤이다. 해야지. 어디 쓸 일이 있을까. 내가 쓸게. 오케이. 뭔가를 만들 거다. 노트블록 만들어서. 제 뒤편에 신도시 만들 수 있는 크기로 내가 해놓기게 거기도 LCT 안지어볼까 <웃음> 동굴 이거 생각보다 깊다 엄청 깊던데 아까보니까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 어. 밑에서 인공 구조물도 발견 와물 샌다 동굴에 야기로 나왔다 어디 동굴이 엄청 깊대라 어 야야야 이 야, 야, 고등어 고등어 칼로 죽여서 올게 <웃음> 맛집이네 응. 맞다, 이거 물고기도 이제 다닌다. 이거 위에 음, 잠깐만 물고기 칼로 쓰셔, 쓰시고 있다. 이금 일로 와 있었죠. 일로이 귀찮게 낚싯대로 안해 된다 칼로 다 쑤시면 되지 나의 아, 드럭들이 51개밖에 없어 그렇네, 그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사치, 어, 오케이. 지금 사치템 다 만들고 있다. 철을 40개나 개왔다 상남자네. <웃음> 이제 니 곡갱이. 돌고개이는 버려뿌라, 그냥. 아. 어. 우리 이런 집에서 안 산다. <웃음> 우리 웃는데 우리 수준 높은 거가? 어, 수준 높은 집에서 알지, 당연히. <웃음> 그냥 지하 동굴 만들 거다. 어? 어. Okay. Uh. 이 간척사업이 덜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그어뭐 들어가라고? 그건 뭔지 모른다 나왔다, 나왔다. 아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시멘트를 밑에다 아. 부어놓고 무슨 뭐?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시멘트. 그래, 그래, 말해보라고 어, 있다, 왜 시드물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34000 아, 뭐다개 부산아 이거. 로션이 25000원. 스킨이 25000원. 빨간 거. 35000원. 아. 아닌데 이거라고. 이지가 이게 뭐야? 리를 찍어서 엄마한테 좀 보내. 그래. 그 찍어서 엄마엄마좀찍이걸 보내라. 가나 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으 그래. 어유. 뭐 들어라. 삽.. 리얼.. 리얼.. 삽질 삽질해야지 아 심지어 철삽으로 바뀌었네 나 이제 여기도 간척할까요? 당연히 해야지 이이거부야저 이거, 삼부터 부숴 기분 나빠 저거 일단 여기 나한칸 없애 놓을게 아 그래 모래.. 래다 어? 그걸로 바꿔 아... 없는데? 엄 따니까 아까 봤는데 좀 올라가 는게 아니라 이게 끝이다 아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좀한아뭐 네. 하고 있을 지 자꾸 래 네. 어. 어, 이거 거 이거 됐어. 이거 얼마가? 잠깐만. 이만, 이만 천. 응, 저기, 뭐 하라고, 뭐. 카드를 둬. 아 괜찮은데. 뭐라고? 뭘 써? 너무. 훈이 응? 이 위에다 집 짓다 그냥. 어디. 여기. 여기. 어기 잘리얼 저푸른 초원이네 시멘트 멘트어들을놓을 여기. 여기. 흙도 줄멘트멘트떻어쓰는쓰 시멘트 멘트그자은걸은모래모섞어 어. 섞어서 그냥 여기. 여기. 어허. 나 이런 언덕이 되기 싫다. 아, 모래 같은 걸로 밑에 덮어 뿌고. 응. 나 이쪽으로. 이것도 없애뿌라. 어디서 들어온 거야? 아. 완성 우리 집 계단이다 너무 여기 흙 메울래? 메꾸고 있어 흙 음. 줄까? 한 세트 좀 더있다 나한 세트 가까이 있다 117개 <웃음> 여기 더있다 53개 오네 시멘트를 들이붓자 와, 이거 완전 평야 됐는데, 그냥... 응... 음. 코남 평야로 만들어보자 이김에 엄청 넓어졌어 볼바닥에서 잘수 있기도 했다. 개리소 아, 많이 컸네. 와딱 맞다. 아 여기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집이. 야, 잠만 돌몇 개만 데쳤어. 자어개빈 이거 나중에 주민들 오면 팔아뿌라 주민들도 오기 있으면 지디도 이걸로 노래 만들었다고 하면 안 누가 안 사겠네 <웃음> <웃음> 리얼 약파네 야, 우리 동굴 아니라 깊숙이 그 버닝문도 하나 만들까 <웃음> 버닝문 어. <웃음> 아니다. 아, 내 친구도 그렇게 쳤는데 쿨링몬 이지랄애들 만들까? 프리징몬이라고 뭐... <웃음> 우린 돈이 많다 건축자재로 통나무도 있다. 아, 야, 그 요리로 만들어보라, 모래를. 어, 여기 미, 미리 해놓는 거다. 그 철거 예정 써놓는 것처럼. 철거, 오케이. 우리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통나무 원목도 쓴다. 개는 잘못하면 구르겠는데. 대현이 깎을게. 응. 대원이 이발 좀잘 시켜놓고. <웃음> 얼마에 대원이 두발 걸렸다. 뭐하다세칸인데안 잘라서. <웃음> 야, 도, 큰일 났다. 돌멩이가 무자라다. 용암 어디 보울까? 아이 귀찮게 탄광 한번 데야 된 그러고 보니까 돌고래가 왜 없어졌냐? 아, 밤몇대 맞아가지고. 총격가했다 여기 간첩 계획 없는데 좀 깎아 갖고 흑점 얻어야겠다. 아, 거진 스타필드인데. 예, <웃음> 너무 깊은데는 시멘트질 못하겠다. 오케이. 문도 3 개씩이나 나온다. 됐다. 완벽한 사각형이군. 송탄 뭔 소리야? 야, 근데 우리 배 타고 다시 언제 나갈 거냐? 이제 뭐살 나가볼까? 살 <웃음> 양개비가 잘 키워 놔리 팔아야 된다. 돈 된다. 맞다 내가 대구를 잡아왔다. 어디? 다섯 마리. 자, 이 칼로 쑤셔, 쑤셨다 그냥 물에 있는 거. 뭐뭐 뭐 이런 것도 생겼나? 미쳤는데. 우리 집 매침대도 달아야 되는데. 모스터가 하늘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데 방금 봤는데, 하늘에서 애가 떨어지길래. 그래. 그 하늘에 이미 그것도 칼로 쑤셔보자. 야, 여기 망가졌다. 다시. 어디? 호미, 호미. 여기, 여기. 다시 회손됐다 비 온다. 수박 나왔다. 고, 고, 고, 고, 배를 다시 만들어야 돼. 아, 여기, 여기 불편. 이어줘야 된다. 출항할까? 가지내 배. 배. 내 배는 어디 갔노? 배. 가. 어, 야, 인용 배. 어? 아 이거 하나는 놔나 여분으로 와이난 이게 이인용이좀 몰랐다 오 저기 뭐 있다 저기 같던데 저도... 아닌가? 우리 우리 존나 뜯을 게 많았던데 오징어내 뭐 죽여볼까? 난 살생을 즐겨 할 거다 맞네 맞네 우리 흔적이다 내려 보자 나중에 배 하나씩 끌고 오자 이 밑에 아까 내가 목숨 담보로 쭈어왔던거 있는데 화약 화약 숨숨숨숨숨숨 숨, 숨, 숨, 숨, 숨. 어. 어. 나무 캐가네 다른데 갔다 올게 다른 데 왔다 온다고? 요 밑엔 다, 다 먹었나? 하나밖에 없던 것 같은데, 다시 볼까? 내가 한번더 볼게. 아, 그 안엔 안 봤다. 뭐 있나? 몰라, 안 보여. 없어, 없어. 나 죽게 생겼다. 없어 상자니 있다 오야뭐 많은데 어디? 다이아몬드 있어 아, 아, 아. 어. 나 리스폰 장소가 밭이라갖고 태어날 때 자꾸 밭한개 뭉개로 시작한다 그래 얘 배가 네 개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집 앞으로 갖고 올까? 일단 집이 있어보이는 다이아부터 챙기긴 했는데 내 벨트 해줄게 왔다 뭐하노? 응? 뭐하노? 내절래 네, 타라 오케이. 야, 타 야, 배 하나씩 저기 안에다 갖다 놓고 저 돌고래 새끼 나를 죽이고 아니야나또 100% 사할 거란 말이야 배 하나씩 옮기자 내려 옮겨 <웃음> 아야 베리 밀까? 범퍼카 하는 것 같다 얘가 어? 범퍼카 <웃음> 잘안 밀려 가자 그래서 저 앞에 앞에라도 밀어놔야겠다 어? 밀어지는데? 또갈데 없나? 일단 베리 밀어놓고 가자 여기 다른 데한번더 찾아볼까? 어 이대로 끝날 순 없다 개 빠른데? 응. 노지 없는 게왜 이렇게 재밌냐 그러게 뭐가 없어 아니, 내일 들어와서 마주할래? 응, 그래도 되고. 여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자. 내일, 아, 내일 주말에구나 응, 내가 주말. 일어서 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감각이 없다니. 어, 뭐야. 뭐 찾았다. 뭐야. 밑에 뭐 있는데? 난 파선 하나도 잡았고 어? 여기뭐 이상한 건물 같은 거 있어 아틀란티스가어옛날에 닌텐도 생각나네 어, 저기도 돼있다 그냥 보트 내려놔도 되겠다 야이 마을인데 여기 들어가보자 어 남파선 또 남파선이다 또 파선 어, 아까 나... 그 남파선에 있는 것도 난 마저 못 캐긴 했는데 한번더 가자 아야, 문, 문 사이에서 숨쉴수 있네. 응. 종이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그래서 문 사이로 들어와라 했다. 이거 아, 그런 거없구나 오늘 좋은 일다고죠 틴티가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예쁜 블러 하는 쪽 왔다 마그마 블러 미치 지 어, 맞다 우리 연출에 만날거야 만날래 <웃음> 한잔 해야지 미리 어, 아? 많다 쌓 <웃음> 죽을 땐 죽더라도 다 챙기고 죽었다. 나이스. <웃음> <웃음> 철개 11개 구했고, 힌티도 구했고, 상자가 뭐냐, 상자 만들어 놓을게. 상자 업그레이드 할게. <웃음> 45분 되면 스톱하자. <웃음> 음식 시켜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씨 막 그런 말 하니까 재밌네. 난 죽는다. 죽었다. 뭐 많지 않나? 응. <웃음> 음, 그렇네. TNT. 나중에 뭐 하나 박살 내자. 그푼 다음에. 음. 어차피 이래야 이래 나무가 많은데 야 보트 그냥 만들어 도 되겠네. 그니까. 5분? 6분 6분정도 더어 나무는 자꾸 번식한다고 나무가 벌식다세버여아 번식. <웃음> 진짜 넓어졌다 얘죽이3 0도다 캘브? 그래 이거 이거 이거 한번 구워보자 켈프 뭐가 나올까요? 구워지나? 아마? 어 구워진다 말린 켈프 나온다는데? 이것도 흑여 수처럼 쓸수 있나 혹시? 모르겠다 말린 켈프를 어따 쓰지? 됐다 유리창도 유리창도 달았고 이게 침대하 만든 데대 근데 다살한거니? 응 좋아볼 봅시다 우리 어, 남은 나무 많지? 응 그럼 좀 데코 좀 할까? 어, 이 요런 것도 발견했다 배틀이다 뭔데? 나난 몰라 말린 데코는 어따 쓰는 걸까요? 뭔가 석탄처럼 생겨갖고 석탄 첨... 대신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올타리 올탈, 어떻게 만들더라? 아, 일단 마크는 느낌으로 하는 거다. 그걸 만들어보자. 그걸 어떻게 만들... 울타리 조합이 뭐야? 울타리? 아 이제 그거 가운데 막대기 막대기 굿. 6개가 아니라 가운데 두개만 막대기 나머지 그 판자 바뀌었다 아주 옛날에 야 이런 것도 만들었다 아야 뜨거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었다. 어디? 뭐야? 어, 없어졌다. 어, 또, 또. 내 마그마 블록이 없어졌다. 이 여기. 손에 있는데. 아, 어, 손에 있다고. 어. 어, 있네. 뭐야, 이거 뭐야? 어디서 쓰는 건지, 이거 밟아 봐봐. 어?